노년에 남는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려고 이제 기타에 오게 된 겁니다. 포인트를 잘잡으시고 그걸 이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진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학원 같아요. 지금 기타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하고 2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우리 나이로 60입니다. 아, 60이면은 3년 전이면은? 그러면은 57세 57세 정도면은 정년 좀 되지 않아요. 예. 정년을 하면서 기타를 그전부터 그 배우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어, 배운다 하니 이제 집사람이 이제 기타를 그 정년 선물로 70만 원 가량 되는 기타를 저희한테 선물을 해줘 가지고 어, 그래. 그 계기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40년 더 됐죠. 전에 한번 기타를 만지 보고 지금 이제 3년 전에 삼전부터 다시 시작이된 겁니다. 40년 전이면 그러면은 그때가 사0년부터된것 같은데 고등, 고등학교 어. 2학년 때 정도 그때 기타를 예, 그때 한창 통기타 유행이라 가지고 어, 친구들하고 같이 좀 어울려 가지고 막 그냥 무작, 무작위로 무작막 두드리고 온차 있습니다 다시 여기 학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겠다고 라 했던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 평소에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하는 걸 공연 같은 걸참 좋아하고 잘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아 그때 내가 들어서 내가 뭔가 하나를 어, 배워야 되겠다. 재산을 증축하는 보다는 내가 하나 놀이하나 기타 하나 악기 하나 배우는 게수만은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가지고 5년에 남는 시간을 재밌게 보내려고 이제 기타에 오게 된 겁니다. 우리 학원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좀 해보셨어요? 다른 데 기타는 하지 않았고 딱한 학원에 하루 잠깐 들러가지고 그 분위기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학원 분위기가 배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내가 인터넷 수습을 해 가지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한 3년, 지금 반, 한 3년 몇개하시잖아요 예. 하면서 배웠던 게뭐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7080 중에 유명한 노래를 거의 다 배운 것 같은데 거의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요글래에 배운 건김수철의내일 하고 저 앞에 배운 거는 천원옥의 빗물 하고 이순이 노래들. 배웠던 음. 배운 이 어떤 거였죠? 어, 처음에 와서 이제 스트로크를 한 1년 정도 배우고 그리고 한한 6개월 정도 아르페지오를 배우고 그다음에 1년 조금 더 됐죠. 이제 쓴율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 율하고 이제 스트로크하고 아르페지오하고 이걸 다 마스터했어. 내나 혼자서 반주에 내 혼자 쓴율을 넣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배우는 공부입니다. 지금 쓴율 따로 녹음하고 반주 따로 녹음하고 같이 붙여서 이렇게 영상을 예. 만드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러면 3년 동안 하시면서요. 그럼 저한테 레슨을 쭉 받으시면서 이거는 정말 좋았다 이런 거 있으면 3가지만 딱 말씀해 줄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는 많은데 뭐 갑자기 생각하려니 예. 아, 첫째, 정확하게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그리고 손모양이나 한현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줬고 항상 발전적으로 뭐 녹화를 하고 함으로써 긴장을 함으로써 내가 또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마음까지도까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 요 지금. 아 영상 이렇게 찍고 하시는 게 이렇게 되게 좀 많이 도움 이 됐던 거 봐요. 네, 긴장을 하면 조금 준비를 많이 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영상 안 찍을 때랑 요즘 계속 영상을 이제 찍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예.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장단점 같은 걸 얘기해 주시면 어떤 당장 느끼는 게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치면은 그냥 잘 되는 연주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면은 그때 긴장을 하게 되고 대중 앞에 서으면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걸 이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촬영하면은 대중 앞에 나갔어도 약간 좀덜 떨리고 연주하시는 그 방법을 지금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촬영을 안할때실력 늘던 가 하고 촬영을 하면서 실력늘는거 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당연히 촬영하면서 하는 게 낫죠 긴장을 하고 내가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제 소개 추천해 주신다면 요닝기타 학원은 첫째 일단 기초부터 진짜 확실하게 아르켜 주는 학원 같아요 처음부터 잡는 탄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손톱 모양까지 어 학원 원장님 그잘 잡아주니 기초가 필요하고 처음 배우는 사람은 어 최고 좋은 학원 같아요.